아니, 어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들 오늘 여러분, 들하고 여러분, 볼건뭐 여러분, 물빠진 저수지에서 무슨 생물이 사는지 우리가 잡아볼 겁니다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있죠 요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요요러분 이게, 말조개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. 어. 이게 말조개가 움직이는 자리인데, 이 끝선에 아마 말조개가 있을 텐데, 안 보이네요. 네. 아, 오, 예, 예, 저기다저기다저기다 말조개 찾았어요. 일단. 일단, 말조개인데. 오! 말조개! 시작하자마자 말줄이 잡았어요. 자, 아, 일단, 이 자. <웃음> 어, 이거 봐. 살 나온 거 봐. 이거 보세요. 와, 신기하다. 굉장히 큰데? 이 정도는 작은 사이즈에요. 말 중에 더큰게 있으니까. 아, 여기 또 있어요, 말죽이가. <웃음> 오, 이거 살 나온 거 봐. 우와. 이단또 독템 아 요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? <웃음> 저수지 해류질이라고 하죠 이 끝선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초록해? 말조개가 있습니다 <웃음> 네 말조개 찾는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지나간 자리를 보면 되는데요 어구 어구 어구 진흙 자 여기 말조개 한 마리 있죠 이건 아기 말조개죠 근데 아마 물이 금방 빠질거예요 여기가 또 그래서 저기 멀리 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 신발 <웃음> 어. 이 보여주세요 어 이게 미디티비 극한 알바 이기티비 인데 신발 하나 사줘야겠네 이거 장화 사줘야 되는데 이기티가 장화살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곧 우리 700명 됩니다 700명 300명만 더 넘으면 유튜브 수익이 나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하얀게 있어 하얀게 뭐지? 야, 뭐야 이거? <웃음> 모인데뭐 야 이런거 무는 베스가 있다고 여기? 한 4, 5 0 c m 돼야 이거 먹을 것 같은데? 일단 물 정화를 위해 킵 가다 버리겠습니다 <웃음> 어. 어. 어. 어. 땅속에 박혀있었어요 땅속에 우와 크다 얘는 뭐 <웃음> 저기 킵? 이거 숨어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와, 뭐, 내 뿜는 거 보이세요? <웃음> 오, 말조개. 야, 이렇게 숨어있으니까 발견이 잘안 돼. 이게 눈 뜨고 딱 보여,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. 자, 이거의 이름은 어, 스피드 크로우. 배스낚시할 때 쓰는 겁니다. 이런걸 참 많이 버려요 사람들이 이게 저수지가 엄청 오염돼요 가는길에 웜있으면 웜도 한번주워보겠다 뭐야 이거 대들인거 6인치 같은데? 아무튼 득템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야, 니뭐해 거기서... 오, 왜 들리냐고? 사는데? 우와 크다 이건 이게 물 뭐야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거든요 지금 물에 빠지니까 애들이 사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여보 엄청 깊어요 여러분들, 득템했습니다잘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와, 크다. 오. 어, 여기 엄청 많아.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 빠진 저수지에서 뭔가 잡긴 잡았어요. 어, 굉장히 큰 말조개들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. 둘. 어, 얜 진짜 크다. 넷. 여섯. 여덟. 열. 열둘. 열넷. 열여섯. 어, 열일곱.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자 여기 있는 작은 말조개들은 제가 깊은 곳에다가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직접 키워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저수지를 한번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